아유, 덥다. 더워. 아니, 오늘은 또 어떤 녀석이 들어온 거야? 땡무가이 자식은 또 뭐야, 이거?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다니. 재질이 좋지 않구만. 야. 들어보네 안녕하세요, 형사님. 너는 잡혀 들어온 지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인다. 앉아. 네, 형사님. 선글라스 멋있죠? 야땡무아 에? 너는 잡혀 들어왔는데 지금 뭐 악세사력이 왜 이렇게 많냐? 모자 벗고 안경 벗어 아휴 시씨웨촌데 당장 벗어 차라라라라라라 아 근데 솔직히 이건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? 너무 불편해요 야 너는 지금 네가 무슨 죄를 짓고 들어왔는지는 알고 있니? 모릅니다 <웃음> <웃음> 지금부터 내말잘 들어 이 무더운 여름날 사람들을 달콤함으로 속였다는 사기죄로 들어왔어 너 대한민국에서 사기죄가 얼마나 악질적인 범죄인지 알고 있니? 나도 됐고 지금부터 피유자 신문 들어갈 테니까 거짓말 할 생각은 쭉 오다지 마라 에우 그럼요 저는 다거짓없이 말할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풀어주세요 풀어주면 다 말할 거지 진짜 오케이 진짜 오! 나머지는요? 응 음, 됐잖아 치사게한쪽네 치사 박봉 자 지금부터 조사 들어갈테니까 거짓말 하지마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on. 이름이 땡모반이 뭐야 이거 형사님 땡모반 모르십니까? 이게 올여름에 가장 핫한 이름인데요 인생 화사셨네너 처음부터 너무 세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 됐고 국적이 어디야 태국입니다 태국? 네투게르나 이 땡모반이 태국어로 땡모반 땡모는 수박이라는 의미고요 빵이 아니라 야너 공부 많이 안해 왔지? <웃음>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제 이름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땡모가 태국어로 이게 수박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거든요 수박? 네 이렇게 수박 그리고 이게 음식이랑 약간 이렇게 섞이면 쉐이크가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. 그래가지고 이 수박을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만든 음식이다라는 의미죠.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해왔네. 그런데 야 설탕도 안 들어갔는데 달달한 맛이 난다고? 그렇지 말해너 설탕 넣었는데 안 넣었다고 거짓말 치는 거지? 속고만 사셨네. 저희는 아무거나 넣은 게 아니라. 무려 당도가 11브릭스 이상 되는 제품들만 넣어가지고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시겠어요? 근데.. 아시겠어요? 어 <웃음> 여기 아니 그러니까 설탕을 한 톨도 안 넣었다는 거야? 맞아요 거기다가 저희는 산무라고요 산무? 그게 뭐야? 무색소? 무설탕? <웃음> <웃음> 무색상, <웃음> 무설탕, <못> 빨간색이잖아. <웃음> 색깔이 있는데. 이거 <웃음> 공부 안 했지? 다시 앉아. 음, 거기다 저희는 산모라고요. 무첨가, 무설탕, 무색상.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고요. 정말 저희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only is 수박. So 근데 이상하다. 왜요? 응? 씨를 안 버린다는 게좀 이상한데? 응? 그게 가능해? 네가 그렇게 말로만 해서는 내가 절대 못 먹겠다. 오케이. 다 물어보세요. 얼마든지 다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럼 내가 정말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나 하지. 다른 곳에서도 수박을 만드는데 다른 곳이랑 너희랑 다른 게 뭐야? 너뭐 돼? 잘 들어보세요. 그래. 저희는 이 제품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까지 신경을 썼다고요. 그러니까 딴 데로 비교하면 안 된다고요. 제조 과정까지 싹 깨끗하게 싹 제조 과정에도 신경을 썼다고? 에 당연하죠 이 햇섭 시설을 보세요 짜자잔 짜자잔 저희는 이렇게 어 깔끔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정성들여서 수작업으로 다 한다니까요 아니 진짜 손으로 다 하시네 그러니까요 이게 다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저희는 이씨 있죠 이흰 씨들은 다 남겨서 같이 갈아 버린다니까요 씨를 바르지 않고 그대로 넣는다고? 수박 씨 바르지 않고 다 넣습니다. 흰 씨. 수박 흰씨 바르지 않고 다 넣습니다. 수박 흰 씨는 그대로 다 넣는다고? 네! 저희는 이만큼 수박에 진심이에요. 어. 손님들이 먹으실 음식인데 저희가 대충 기계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? 안 맞습니까? 안 되지. 그쵸? 응. 잘못됐죠? 어. <웃음> 그러니까요! 패 시절 완벽! 수작업! 깔끔! 안전 깔끔 오케이 안전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이제 좀 믿을, 믿을 수 있겠죠? 너 이런 건언제다준비하냐형선님이 이렇게 안 믿으실까 봐 제가 이렇게 차... 준비해왔죠 냉모반이 순진한줄 알았더만 생각보다 영득하구만아아해그만아그아 그래. <웃음> 그만 <알쓰>. 좀아아아아아아해아아아아아아아아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웃음> 코크르 비타신이라고 아십니까? 뭐, 코크르 비타인? 그게 뭐야? 쿠쿠르 비타신이요. 암이 원인이 되는 활성 산소를 막아 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완전 슈퍼푸드라고요. 거기다가 c 에는요 리놀렌산이라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라고요. 아. 아시겠어요? 리놀레산. 그럼 몰래 사야 되는 거구나. 그래. 아스트레스 받아. 아! 성분! 아니 리볼렌산 알지! 알아! 쿠쿠르비타신이랑 리놀렌산 아시겠어요? 야 근데 응. 이름들은 말이다. 무더운 여름날에는 그 삼계탕에 뜨끈한 국물로 여름 다는 거라 인마. 어디서 꽃머 냄새가 나는데? <웃음> 꽃머! 꽃머! 아니 그렇게 먹으면 땀냄새 나요 형차님! 땡모반처럼 시원하게 상큼하게 과일향 나게 들어올 때부터 냄새 났냐? A little bit money. A little bit money. 땀 냄새는 좀 아니긴 하겠지? 당연하죠. 솔로시죠. 어. <웃음> 겨드랑이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. <웃음> 아! <웃음> 이렇게까지 나요. <웃음> 이게 이렇게 땡긴 것처럼 향긋한 걸 먹으면 이 배출되는 땀 같은 것도 향긋하게 좀 이렇게 된다고요. 아시겠어요? 일로 와봐. 아, 이제 향긋한 냄새가 나긴 한다. 그럼 음? 한번 가져 와봐 먹어보게 제가 또 서비스 이렇게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땡고반의 향기까지 더첨가해드렸습니다 드셔보시죠 잠깐! 드세요 야왜 이렇게 맛있냐 아, 누가 만들었는데요? 아 이게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? 아 엄청 단데? 맛있죠? 응, 모가나 지금 마셨는데 어떠냐? 아 겨드랑이 좀 내려요. 아직까지? 아, 그건 조금, 조금 그래. 아직 향기 안 나냐? 뭐 얼마나 마셨다고 향기가 나겠어요? 맛있죠? 어, 야. 아잘 드시네. 나 아, 진짜 맛이 좋아. 그쵸? 응. 아우 웃음꽃이 활짝 폈습다 뭐 하나 혹시 더 먹을 수있어 당연하죠. 100개도 갖다 드릴 수 있어요. 근데 그것 좀줘 봐요. 이거? 응. 이거 주시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. 진짜? 응. 기다려요? 됐지? 당연히 어, 빨리, 빨리 빨리 갖다. 알았어요. 어. 기다려요? 어. 아, 되게 잘 만들었네. 아. 어우, 시원해. 어우, 시원해.